오늘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짧은 일장으로 구성된, 성경의 일장으로 구성된 그, 게 있죠. 빌레몬서와 유다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보면, 여러분, 여기, 여기 읽어, 영어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맨 아래에 있는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Grace to you and peace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이렇게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자 너희에게 어떤 grace, 은혜와, 그리고 뭐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이야기죠. 3절을 좀 이렇게 영어로 표현한 건데요. 자, 우리가 항상 인사를 할때 이렇게 하세요. 한번 해봐요. 표현해볼까요? 영어로 시작! Grace, Grace to you Grace and, and peace from, from, from our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이걸 외우셔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서로에게 꼭 이런 평강과 은혜를, 은혜와 평강을 우리 각자에게 서로에게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그러면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카리스. 카리스요, 카리스. 카리스. 자, 카리스. 카리스. 큰소리로 카리스. 카리스. 영어로 그레이스죠? 자, 우리 성도 카리스. 카리스. 카리스. 카리스. 카리스. 카리스. 카리스. 자, 그 다음에 평강이 뭐예요? 평강이 뭐예요, 여러분? 에이레네. 에이레네. 에이레네. 평화죠, 평화. 에이레네. 에레네. 이자 에이. 은혜가 뭐라고요? 카리스. 카리스. 좋습니다. 평강은 에레네. 에레네고. 자그 다음에 이거 격변를 했는데요. 주는 뭐죠? 퀴리오스죠 퀴리오. 원래. 퀴리오스가이 퀴리오. 변화를 해서 변화서 변화돼서 퀴리오라가 된데 원래 주인은 뭐예요? 퀴리오스 큐리오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 이렇게 되어있네요 한번 그러면 하나씩 읽어볼게요 카리스 카리스 읽어봐요 시작 카리. 카리스 휘민, 휘민. 카이, 카이 카이는 그리고죠 너희에게 은혜 은혜가 또 뭐죠 에이레네, 에이레네. 에이레네. 에이레네는 평강 평화 아포 시작 아포. 아포는 아포. 몸으로 붙어죠 아포 자 세우 이건 신이죠 하나님 세우 세우, 세우. 세우. 여기는 파트로스죠 파테르가 격변을 하는 파트로스. 파트로스. 파트로스. 파트로스 파트로스 아버지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다음에 휘모, 휘몬. 휘몬. 휘몬. 휘몬 휘몬 휘몬 아니죠 헤몬이죠 헤몬 헤몬 헤몬 헤몬 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죠 카이 카이 큐리오 예수 그리스도 시작 큐리오 예수 그리스도자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평강과 평강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이죠 한번 헬라어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Kai. 카리스 휘민 카이 에이렌의 아포 세우 파트로스, 헤몬, 카이, 카이, 크리우, 예수, 크리스도 좋습니다.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빌레몬 선데요. 먼모에게 빌레몬에게 이제 보낸 편지인데, 먼모에게는 뭐죠? 자, 읽어봐요. 여기 프로스죠. 프로스, 프로스, 프로스? 프로스. 여기는 뭐죠? 필레모나. 시작! 필레모나. 프로스 필레모나. 프로스 필레모나. 프로스 필레모나. 예, F 발음 나요. ف, 아, 프로스, 필레모나. 프로스 필레모나. 프로스 필레모나. 예, 빌레모에게고요 기록자는 바울이고 수신자는 골로스에 있는 빌레모에게 이렇게 보낸 서신서였고 전달자는 두기고와 오네시모죠. 자,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배경을, 배경은 사실,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 당시에 노예제도가 존재했고, 노예제도는 로마의 오랜 간속으로 노예는 물건과 같이 취급을 받았고,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고 잔혹한 벌로 다스렸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는 붙잡히면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다. 지금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가 누구죠? 주인이 누구예요, 여기서? 블레몬이죠 도망친 노예는 누구죠? 오네시모죠.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변화됐죠. 자, 그러면, 지금, 그럼 오네시모는 이제 붙잡히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십자가형. 십자가형을 의 당해야 되는 거죠. 예. 자,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로마의 새집에서 가택연금, 연금 되었던 시기에, 주인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한 노예 청년 오네시모를 알게 되었죠. 오네시모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을 했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당시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쳤던 제자이며 골로스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다. 그 재밌죠?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배경을 이해를 하시고 읽으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 서신 이제 우리가 자 이제 기록 순서를 보면 이제 이게 빌레몬서가 제 마지막이죠, 이제 여러분. 빌레몬서는 언제 썼어요? 4차 전도 여행 중에 로마 가택 연금 중에 쓴 거죠. 자, 이것을 우리 옥중서신 하면 네개가 있어요. 뭐가 있죠? 에베소서, 골로새서빌립보서 빌레몬서죠. 에골빌빌, 시작! 에골빌빌, 에골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하고 목회서신은 뭐가 있어요? 디모데 전우서, 디도서, 뭐가 있어요? 디모데 전우서, 전우서 디도서. 디도서 자, 우리 오늘 빌레몬서를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차트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자, 로마 가테 연금 중에 쓴 서신서가 빌레몬서죠?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바울서신 마지막 보는 거니까 1차, 이 다시 한번 우리 바울서신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 갔다 와서 안디옥에서 쓴 서신이 어떤 서신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갈라디아서 2차 전대여행중 도린도에서 쓴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여행 중쓴 서신서는 고린도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4차 전대여행 중에 쓴 서신은 에베소서, 골로우서서, 빌리포서 빌리문서 5차 전대여행 중에 쓴 서신은 디모대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로마는 이쪽에 있죠. 여기 아, 이탈리아 반도 여기 안나왔는데 자 바울이 주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죠. 네 에베소가 어느 지방에 있었어요? 여긴 그 당시 로마 지방인데 어, 지방 이름인데 에베소는 어, 로마 당시 어떤 지방에 속했었어요? 응? 아시아에 속했죠? 대답하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지금의 그리스 북부는 마게도냐라고 했었고, 고린도나, 여기 데살로니가 빌리뽀가 다 이렇게 마게도냐에 있었죠. 자, 여기 고린도나 아테네는 그 당시 아가야 지방에 있었고, 여기가 디도가 사야 했던 크레테섬이죠. 여기가 구브로라고 지금은 키프로스죠, 키프로스. 네. 기록 목적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오네시모는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바울은 그를 자신의 아들처럼, 신복처럼 아껴서 자신의 곁에 두고 함께 사역하고 싶었으나 고민 끝에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로 돌려 보내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리고자 하였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이제 그를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여달라는 부탁과 오네시모가 끼친 재정적 손실은 바울 자신이 갚겠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보냈었다. 예, 정말 바울도 훌륭하지만 빌레몬도참 훌륭한 사람 같아요. 자, 보면 전체를 보면 참 짧습니다.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문안인사를 하고 빌레몬을 축복을 하죠. 그리고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사랑과 믿음이 참 충만한 형제라고 칭찬을 하죠. 그 다음에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을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자 바울의 좀 가이드에 순종을 하고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을 확신을 하고 끝맺음을 맺죠. 끝을 맺습니다. 자 이걸 보면 주인 그 빌레몬을 배신하고 떠났던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정말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또 오늘 이 빌레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지금 보면 문안인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 1장 1절로 3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수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우리의 사랑하는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너희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여기는 이제 골로세 교회 하면 어떤 지금... 지금 우리가 교회하면 이제 건물을 많이 상징하는데요.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의,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을, 어,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지, 건물화된 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 당시 아마 이 골로세 교회는 10명 내지 40명 정도 규모로 추정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혹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의 어떤 신앙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개념도 많이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하면 어떤 장소나 건물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요. 거듭난 자들, 믿는 자들의 어떤 모임이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고 그 생각으로 이제 건물화된 교회의 어떤 컨셉으로 좀 바꾸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향한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1장 4절로 7절을 어,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나의 기도에 항상 너를 말하며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를 향한 너의 사랑과 믿음을 들음이니 이는 너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어노라. 형제여, 이는 너로 인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 빌레몬에서 칭찬하는데요. 자 빌레몬은 꽤 이제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예가 있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평안을 주었다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아마 빌레몬은 기억하셔야 될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자 또한 빌레몬은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이 부유한 사람이 어,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정말 빌레몬은 정말 정말 훌륭한 분 같아요. 우리 초대교회 보면은 아리마드 요셉, 다음에 바나바 빌레몬 이런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 같아요. 부유하면서도 돈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를 잘 섬겼던 분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설교를 듣는 것 중에 돈이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분들 있다면 당장 회개하시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또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여기, 오네시모를 위한 간청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1장 8절로 16절이 있는데, 먼저, 어, 오네시모를 돌려보낸 이유를, 그, 저랑 하나씩 교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였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회심하고 아들 같은 존재가 되었다면 주인인 빌레몬의 용서를 받고 자유인이 되어야 바울을 위해 일할 수 있었다. 빌레몬이 바울과 함께 있는 오네시모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바울의 입장은 곤란하게 되고 빌레몬의 믿음은 흔들릴 수도 있었다. 바울은, 바울은 빌레몬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해방시켜주기를 바라는, 바라는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빌레몬에게 돌려보냈다. 예, 그러요 1장 8절로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큰 담력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내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어, 사랑으로 인하여 나 바울은 나이 많은 자로서 이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로서 오히려 내게 간청하노라 내가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다시 보내노니 그러므로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내 마음 같은 자라 내가 그를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나를 너 대신 섬기게 하고 싶었으나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로 되지 아니,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잠시 떠나 있게 된 것은 아마 이로 인하여 내가 그를 영원히 얻게 하려는 것인지도 모르니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 내게 특별히 그러한데 하물며 너에게는 육신과 주안에서 더욱 그러하지 않겠느냐 바울이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아마도 원의 시몬은 오히려 이제 바울도 현명하지만 오네시모는 어더 빌레모는 더 훌륭한 분 같아요. 연단이 잘된분 같아요. 아마 오네시모를 형제로서 원래 종이어는 형제로서 받아들여서 더잘 섬기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될게 여러분 참으로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배신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거듭나서 이렇게 돌아온 다음 여러분 좀 당황스러우시겠죠? 예,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어, 짚고 넘어가야 될게 어,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지금 현대사회가 디지털사회잖아요. 각박한 그런 말세지만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런 속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더더 더 힘듭니다. 빌레머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여러분 모두 다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자그 다음에 빌레몬의 순종을 확신하는데요. 오네시모를 영접해달라는 바울의 부탁을 순종한 것을 확신하면서 바울이 1장 17절로 22절을 적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그를 나와 같이 영접하라.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저질렀거나 갚아야 할 빚이 있으면 내게로 넘기라. 나 바울은 치필로 썼노니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그러나 나는 내가 비록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 해도 말하지 않겠노라. 정령 형제여, 내가 주 안에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주 안에서 내 마음이 새임을 얻게 하라. 내가 너의 순종을 확신하고 너에게 썼노니, 이는 또한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행할 줄알이라이 외에도 내가 머물 곳을 마련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이라. 정말 그, 파울은 <웃음> 빌레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파울은 이제 빌레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에베소에서 한 3년간 트레이닝을 받은 분이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또 이렇게 영접에, 원의심을 다시 영접해 줄 것을 믿고 또 이런 서신환을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끝인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1장 23절로 2 5오 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전에서 나와 함께 같이 에파프라가, 에파프라가 무난하고 나의 동역자 마르코와 마르코, 아리스타코, 데마루코도 무난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와 너희 영광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 서신은 사실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서신을 통해, 통해서 이제 실행하는 의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의 형제의 그리스도인의 예의 이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거든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탁월한 인격자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바우 그 빌레모는 탁월한 인격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잘 이렇게 연단받고 성화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탁월한 인격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